잉여맨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얘들아 오늘 이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아저씨한테 아이스크림 사 먹을 거야 아저씨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저는 바나나맛시요 어? 사라졌어 두 번째 실종 신고가 됐대 뉴스에서 어? 이게 무슨 소리지? 어? 어? 응? 뭐야? 아까 봤던 아이스크림 가게 아저씨가 저 꼬마 아이를 납치했어 아저씨가 대체 아이스크림 공장하면서 꼬맹이를 왜 납치하는 거지? 제리의 아이스크림 공장? 어? 공장에 왜 아이를 데리고 간 걸까? 얘들아 사람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사람 봐? 사람 봐 얘들아 빨리 저 아이를 구출해서 이 공장에서 나가도록 하자 좋아 좋아 자음 일단 열쇠를 찾아서 여기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초록색깔 열쇠를 찾았어 어 좋아. 청색깔 여긴가 여기다. 청색깔 열쇠를 찾았는데 이 안에서 토치를 발견했어. 오. 오. 아저씨가 우리 잡으려고. 어 뭐야? 어 어. 저 아이스크림 퍼는 기기 그거 아니야? 숟가락? 저걸 들고 저걸 들고 우리를. 우릴... 사람 바로 받으려고! 야! 어떡해 봐! 오 레버 내리고 어? 열쇠? 오케이 황금 색깔 열쇠 얻었어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? 얘들아 도망치자 나 너무 무서워 아 파란 색깔 열쇠? 이단 여기다, 여기다 쓰고 노랑 색깔 열쇠를 들고 이 냉장고 안에 이렇게 숨을 수가 있구나 그럼 제리 아저씨가 날못 찾는구만 하지만 내가 들어가면은 사람 바가 될수 있으니까 인간 바 뭐야 어? 토치가 또 필요하네? 내가 까토치 어디다 놨지? 기억이 안 나는데 토치아까 거기 레일 알았어 레일 좋아 얘들아 빨리 저 꼬마 아이를 구해줘야 되니까 빨리 움직이도록 해저 꼬마 아이가 꼬마바가 될수 있어 꼬마바 이렇게 끔찍한 소리 <웃음> 근데 미호바가 출시하면 난 먹진 않을래 미호는 미호는 맞... 일주일째 어? 머리 안 감았잖아 어? 너 혹시 나 보고 있어?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어? 잠깐 <웃음> 나 머리 긁고 있었는데 야, 여기에 애니가 잡혀있어 내가 구해줄게 기다려 야 미호바는 근데 쉰맛이겠다 쉰맛 넌? 나는 그거 그넌 상... 민트초코 시큼맛시큼맛하하 <웃음> <식크맛? 웃음> 뭐야 애니야 내가 구하러 왔어 어? 근데 묶여있잖아 내가 금방 아 방법을 찾아, 찾아줄게 기다려 꼬마야 아이고 울고 울지마 우리 이 오빠들이 왔으니까 말이야 오오? <웃음> 걱정 말라고 그래도 기어 나가서 사다리 놓는 곳이 있네 이 아이스크림 공장 굉장히 오랫동안 안 써... 안쓴거 같은데? 굉장히 지저분하잖아 아이들만 납치하는 그런 공장이었나봐 또망쳐 이야 어, 전기톱은 여기 공장 가는 길에 있어. 자자 자, 나 이거 카드키 찾았거든. 카드키 꽂고. 오 우와. 좋아 유인 잘 찾는다. 전기톱을 내가 가져올게. 아, 어. 어, 어, 어. 미호야가 미호가 유인해줘. 내가 전기톱 갖고 올게. 길로 오면은 이쪽으로. 나 유인. 나 전기톱 갖고 올게. 전기톱 들어서자 여기서 전기톱으로 내가 그거 끊어줄게 야 삐켜 제리 아저씨가 쫓아온다 뭐야 너 전기톱 이미 썼어? 아까 썼지 잠깐만 우리 가 어디로 나가면 어, 돼, 돼. 어, 빨간색 물씨가 필데 좋았어 필요한데. 리아야 이 전기톱 쓸때가 있나봐. 응. 어디지? 동문, 사슬이 끊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그차 어, 미호야, 안녕. 그, 안녕, 아니, 스피서 왔는데. 그거 따라와봐. 내가 어디다 쓰는지 알려줄게. 어! 나도 아는데, 빨간색 열쇠가 없어서 못 들어가. 아. 빨간색! 어! 귀엽할 어. 뻔했어. 잠깐만. 얘들아, 벌써 탈출할 수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면? 어, 열렸어, 보니! 이제 아이를, 꼬마 아이를 네. 구해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. 내가 꼬마 아이 구하고 올게. 기다려. 얘들 얘들 얘들아. 응? 아, 그쪽 방 열렸구나. 음. 응. 내가 금방 구해올게. 기다려, 기다려. 응, 음. 좋았어. 애나야, 내가 구하러 왔어. 애니야, 괜찮니? 오빠가 업어줄게. 가자. 으차. 어? 얘들아! 애니가 너무 무거워. 무뭐 어? 좋지? <목소리> <목소리> 너, 너 도대체 뭐 먹었어? 나 아이스크림 먹었지.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? 아으차. 리아 대신해요. <웃음> 아 근데 진짜라고. 잠깐만 저기. 아니요. 저기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있어. 나나 너무 느려. 누가 따라려줘 리아가 업고 있어! 그래 그래. 좋아 좋아. 잠깐만. 좋아 야. 리아야. 미호야 나나 너무 힘들어. 네가 업어줘. <웃음> 야 지금 와서? 맞돌 뻔지 얘들아 업어줘. 어, 나한테 어려워. 줘 나한테 줘 그러면. 나면 나한테 패스해! 좋았어! <웃음> 오케이 리아 구했다! 빨리. 야 놔, 놔, 놔 놔야지! 해야지. 컨트롤! 됐다! 아 우리가 이 꼬마 아이를 구했어! 휴! 집에 가자! 어디? 그렇게 똑바로 생각하세요? 그 아이는 가짜였답니다!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! 안녕! <웃음> <웃음> 우린 구하지 못했어. 뿅, 구독 뿅,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안녕.